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은 같이 삽시다 구독경제 구독상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구독경제관은 질좋은 다양한 상품이 모여있는 플랫폼으로 프레시지 정기구독하며 2회차 3% 4회차 7% 6회차 10% 8회차부터는 15% 추가 주문할수록 회차별로 추가 할인되어 더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1주, 2주, 한달등 원하는 시기를 정해 한 번에 결제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흑동과 양념 제조 대가비를 만나보았는데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본 흑동과 양념 제조 대가비 패키지가 깔끔하게 되어 만족스러웠는데요. 뒷면 조리법을 살펴보니 조리 전 냉장고에서 충분히 해동한 후 팬에 식용유를 한물 두른 뒤 중불에서 7분간 뒤집어가며 구워주면 된답니다. 조리법대로 식용유를 둘러주고 프라이팬에 올려 구워주면 되는데요. 흑돈과 우대갈비는 프라이팬에 올려 그대로 구워주면 된답니다. 제주돼지를 맛보고 싶다면 1번에서 4번 사이에 갈비대로만 우대갈비를 즐기면 되고요. 먹기 좋게 손질한 제주돼지원육을 간장양념에푹 재워 진한 감칠맛이 제대로 담겼답니다. 배표레, 생강, 마늘 등을 넣은 양념에 푹 채워 저온 숙성으로 달짝지근한 맛이 쏙 부드러운 식감과 달콤 짭짤한 맛이 가득 적당히 익으면 먹기 좋은 크기로 송송 썰어주고 구워줍니다 노릇노릇 구워지면 접시에 담아내기만 하면 되는데요. 구워지는 동안 단짠한 갈비향이 어찌나 좋은지 군침이 꿀꺽 이제 다 되었네요. 노릇노릇 어느새 다 구워진 듯 접시에 담아내야죠. 바디에 내도 근사한 상차림이 완성 집에서 즐기는 전문점의 맛 굽기 좋은 사이즈로 손질한 제주 양념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쌈채소에 싸서 먹어도 맛있고요. 어디서나 손쉽게 흑동가의 맛을 맛볼 수 있답니다. 냉동실에 쟁여두고 간편하게 한 팩씩 굽굽 이제 같이 삽시다 구독서비스로 할인받아 즐겨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